안녕하세요 네, 원주노익스짐에서 일하고 있는 매일 운동하는 남자, 매운 남자 오반장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제가 또 학창시절 때 반장을 또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반장을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어가지고 미들네임을 뭐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오반장이라고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오반장으로 사용하면서 을 회원님들도 그렇게 저한테 불러주십니다 중학교 때부터 노익스강 친구랑 보디빌딩 대회도 준비를 하고 그랬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좀 많이 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노익스강한테 진지하게 운동을 하면서 보디빌딩 대회까지 나가고 싶다 처음에 많이 놀렸어요 또 어차피 또 포기할 거잖아 포기할 건데 왜해 이번에는 절대 포기 안할 거다 한 번만 믿어 달라 2주 정도 계속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줘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노익스 강한테 운동을 많이 배우고, 저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은 사실상 다른, 어, 운동에 비해서 빠른 시간을 단축하면서 기록 경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내가 운동이 늘었다고를 금방 캐치를 잘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1주차, 2주차, 3주차, 3주차 좀 나눠서, 항상 동영상을 찍어드리고 그 동영상을 토대로 아 예전엔 이렇게 동작이 나왔지만 지금은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걸 좀 많이 인지를 시키면서 운동을 좀 가르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무기는 회원님들한테 시간을 여쭤보고 새벽에 원하시면 새벽에 수업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많이 원하시면 오후에 수업을 하고 그런 거는 굳이 개의치 않고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이 빌때 어머니가 사주신 볶음밥 같은 거 많이 챙겨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챙겨 먹지 못한 비타민 계열은 아침에는 비타민C하고 B 그리고 스틸 그린을 챙겨 먹고요 운동하기 전이나 점심에는 어... 뭐 블루타민도 같이 먹고 통과 달리도 같이 먹고 그리고 예, 트리블로스도 먹으면서 예, 운동을 좀 하고 저녁에는 그냥 DAA 예, 먹고 예. 그렇게 좀 식단 관리를 하면서 같이 영양제도 보충을 하고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제가 원래 수업을 받고 싶었던 롤 모델 분한테 피트를 좀 받고요. 평일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운동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보고 물리치료사 회원님한테 받은 서적을 좀 보면서 요즘 공부하고 있고요. 해부학적인 부분이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서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강의도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프로도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동네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꿈은 크게 가져라 라는 말에 각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하루에 웃을 일이 그렇게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제가 뭐 개그맨은 아니지만 트레이너로서 그래도 운동을 가르쳐드리면서 또한 번이라도 칭찬을 더 해드리고 한 번이라도 조금 웃게 만들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트레이너로서의 최종 목표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노이기스짐에서 그래도 운동을 하시고 아나 운동 참잘 배웠다 라고 다른 이제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말했을 때너 어디에서 운동 배웠어? 나 노이기스짐 어, 너 운동 잘 배웠다 라고 다른 분들한테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지금 현재 목표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를 믿고 이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그리고 회사 동료분들을 소개시켜주셔서 항상 바쁘게 이제 운동을 하고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나중이나 똑같은 해맑은 오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